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입니다 사람은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말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기술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의 말투 하나로 돈을 벌 수도 이성과 사이좋게 지낼 수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어떻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성격이나 습관 등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불쾌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행위는 반발, 분노, 적대심 등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애인에게 넌왜 맨날 약속시간에 늦어? 시간 좀잘 지켜. 라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늘 데이트에 늦는다면 약속 장소를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로 하거나 책을 읽으며 기다릴 수 있는 카페나 서점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늦어서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다툴 일이 줄어들게 되죠. 이처럼 상대방의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은 당장 할수 있으며 서로의 관계가 한층 더 원만해질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나를 숨기고 상대방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판원이나 영업사원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어디까지나 그들의 이익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외판원일수록 절대 무언가를 강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혹은 이번에 신상품이 나와서 책자만 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고객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인일 때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좀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는 해도 되지만 바꿀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맡겨야 합니다. 또한 의견을 제시할 때도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어디까지나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얘기해야 합니다. 훌륭한 애판원는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이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연인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의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의견을 말할 때 모두를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그 영화 봤어? 아니 아직 안 봤는데 꼭봐 다들 재밌다고 난리더라 그래? 그럼 나도 봐야겠다. 이처럼 친구나 지인이 내 말에 동의하는 대답을 듣고 싶을 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두번째는 만원이 필요해도 천원만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친구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작은 부탁부터 해야합니다.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탁을 하게 되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나 오늘 지갑을 놓고 나왔는데 5천원만 빌려줄 수 있어? 5천원이면 되겠어? 자 여기 만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직장에서 친한 동료에게 잔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누구야 나이일좀 도와줄 수 있어? 진짜 미안 내가 지금 좀 바빠 도움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부탁했어야 할까요? 누구야 나 이거 10분만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응 10분 정도야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부탁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동료가 부탁을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10분은 물론 더 많이 도와줄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레토릭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레토릭법이란 매사를 단정해서 말하기보단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답을 생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친구 사이에는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오히려 질문만 하는 레토릭법이 적합합니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도록 설득할 수 있으며 일부러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네번째, 상대방의 성격을 내가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넌 마음이 굉장히 넓구나? 당신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군요? 이런 라벨을 상대방에게 붙여주면 상대방은 마음이 넓어지고 친절하게 행동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라벨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붙여준 라벨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라벨효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합니다. 넌 쓸모없어 라는 라벨이 붙은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더라도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따라서 친구에게는 가급적 좋은 라벨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넌 정말 사교성이 좋구나?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상대를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말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